헤드를 올려준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1번 하면 내 클럽이 이렇게 밑에 있는 클럽이랑 나란히가 됐다 이때는 이제 코킹이 돼야 되는 타이밍인데 손목으로 하지 마시고 더 멀리 있는 클럽 헤드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목 코킹도 되고요 손목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그리고 그 헤드에 무게감으로 내가 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